바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게임인가요? 병원을 경영하는 게임입니다. 우와! 투포인트 카운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호그스포트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병원에 있습니다. 시작하려면 클릭하세요. 아 네, 이거군요. 엄마의 기본을 배우십시오. 아 배우겠습니다. 네. 어잉어잉 투포인트 병원. 예! 아, 어, 요즘에 ASWD 되게 손에 익었어요. 왜냐하면 스타듀 밸리를 집에서 연휴 내내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손에 익었어요. 네. <웃음> 입구 근처에 접수대를 만들어요. 몇 시쯤 만들면 되겠죠? 어시스턴트가 필요합니다. 지금 고용합시다 어... 어? 이 중에서 고르면 되는군요. 이런 게임은 적은 돈으로 굴려 먹어야 해요. <웃음> 너무 악깝없않 아니에요? 좋습니다어 이런 TMI 좋아요. 이렇게 너무 좋아. <웃음> 기념증 환자? 전직 TV 요리사? 이게 지금, <웃음> 이게 지금 필요해요? <웃음> 기념증안 돼요. 하다 자면 어떡해? 아니야 그래도 이런 분한테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경력을 여기서 쌓으면 되죠 뭐. 다들 경력자만 찾으면 신입은 어디 가서 경력을 쌓나 좋아요 공식적으로 오픈하기 전에 진료실이 필요합니다. 나라는 구석 좋아하니까 구석! 구석! 또필요해 지금 고용하세요. 다이얼지 로맨틱? 킵스파인 스카프 버 e 진리일 땜. 어? 이거 너무 t m 이 아니야? 스카프 샀는데 안 한다고요? 어떤 하는 육... 녹색손가락 에너자에서 약한 바. <웃음> 이거 너무 살짝인 거잖아요. 이런 거 고용할 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 식물에 물 주는 걸좋아 식물이 있으니까! 그러면 노라 레오파드 씨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일단 아약 만들어줘야 돼요, 약! 약국이 필요하죠! 네! 잘 보이는 데 짓고 싶은데? 약국! 요 이게 약국인가봐요! 아, 간호사? 아, 간호사 선생님? 다이얼치 비위생... 안돼 안나다 지저분한 사람이 약을 만들 순 없죠! 요거트 감식사? 요거트 감식사? 어, 이 사람이 좋겠어요! 예! 됐어요약 만들어주세요! 이제! 또 어디가 아프신 걸까요? 대기자군요. 이 분은 고등어? 안토니언 고등어님? 고등어! 고등어! 기계는 사용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면 수시로 수리해야 합니다. 관리... 어, 고치는 걸 잘하셔야 되니까 깔끔한 분이 좋겠어요. 어? 조금씩 낡아가고 있는 거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드디어! 오! 이러, 이렇게! 수리 이렇게 한다고요? 이거 너무... <웃음> 내가 봤을 때저 사람 척추... 아니, <웃음> <못> 지고 있는데? 걷혀지고 <웃음> 있어요. 역시 그 기계는 때려야 되나 봐요. 비움! 스냅! 이렇게 거리 두기 어, 어어어 어, 어. 예! 여기다 알아두면 알아서 쓰겠죠? 메시지! 아, 아, 아. 환자 중 하이퍼 타이턴이 모든 진단실로 불렀었습니다. 하지만 진단은 78%에 불과합니다. 어, 진단실을 더 지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인성 문제 있어. 와, 어, 이 <웃음> 그래도 인성 문제 있는 사람 하나쯤 있는 것도 병원에 또 대신 싸워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내 편이면 또 좋아요. 어, 어, 이 선생님이 방이 없청 참. 이 선생님이 방 방이... 클리닉? 전구머리 클리닉이 약간 머리가 빛나는 사람인 걸까요? 아니요, 대머리가 아니라 머리가 머리카락이 있어도 이렇게 형광색이 날 수도 있잖아요? 아! 어, 전구머리 증후군! 전구머리 증후군! 예! <웃음> 전구머리... 인자한다! 어! <웃음> 이게 어이겠지요. 그다 <크다>. 괜찮은 건가? <웃음> 저 뽑아서 는재 활용할 수 있나? 들어 <웃음> 여기 어? 하! 아 새로운 병원 또 지으라고요. 로얄 블록스가 열렸습니다. 어, 새로운 거 해볼래요 또?